시동을 끄고 엔진을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도 레벨도 모두 양호하네요 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합니다 현재답게 교체 편의성은 매우 좋습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여 제거를 위해 저는 어댑터를 장착 후마스킹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하고요 서비스 커버를 탈거합니다 오일필터를 제거합니다 기존 엔진오일을 배출합니다 입으로 묻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합니다 신품필터 오링에 신유를 바른 후 손으로 끝까지 돌려주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기존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토탈쿼츠 9000 퓨처 0w20입니다 GF6 규격으로 리뉴얼된 100%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 레벨을 확인합니다. 맥스에 세팅되었습니다.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. 드레인 플러그, 오일 필터 모두 깨끗합니다.